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원동리에 있는 신축 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층수는 1층으로 되어 있고 대로변에 있어 아주 잘 보이는 위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상가입니다. 전면 도로는 왕복 4차선에 접혀져 있고 인도가 있고 그 다음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는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도 창문이 3칸 보입니다. 반대쪽에서 촬영했습니다. 도로변 쪽에는 상가별로 충입문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에는 전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창문 3개와 별도의 출입문이 한개 보입니다. 뒤쪽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이 3개가 있고 각 호실별로 창문이 한개 있으며 중간에 조그마한 창문은 화장실 창문입니다. 화장실은 각 호실별로 한개씩 있습니다. 뒤쪽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가 세대되어 있고 앞쪽에 조그만한 화단이 있어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뒤쪽 도로에도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뒤쪽 도로에는 왕복 2차선이 접혀져 있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여기가 포항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원동초등학교 이 방향이 포스코 가는 방향이요 이 방향은 포항공단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문덕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오천 가는 방향입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이마트를 지나 원동초등학교 방향에서 문덕 쪽으로 오시면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업 원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돼지로 되어있습니다. 돼지 면적은 385제곱마다 117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3종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대로2류폭 30m와 소로2류폭 8m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190제곱마다 58평이 있습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제1종 걸린 생활시설과 제2종 걸린 생활시설입니다. 주구조는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경사 지붕입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상가는 3칸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1칸당 2천만원, 월세는 130만원이며, 전체 보증금은 6천만원이며, 월세는 390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은 없으면 화장실은 각 호실별로 1개씩 총 3개 있습니다. 사용 승인료는 건축물 대장상 2022년 9월 20일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 대장상 없지만 마당에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주취립구 기준 동향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좌측과 우측은 임차인이 있으며 중간 상가에는 임차인이 현재 없으나 조만간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는 포항 부영아파트와 현대건설에서 건설중인 힐스테이트아파트가 1717세대가 23년도 1월 입주예정으로 열심히 공사하고 있으며 문덕과 포스코를 연결하는 도로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출금은 7억 5천만원 있으며 보증금은 6천만원이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13억원입니다. 인수 가능 금액은 4억 9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 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95 등록번호 4202-212236 전화번호 010-2487-0015